이거 이거 실수로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로 이거를 아니 왜 바꾼 나와? 저 뭐야 저 사기 아니야 저 버그야 저거 아 에이프 삭제하라고 이 게임은 특징이 거야 아이 접속하기 전까지는 진짜 하고 싶게 많은데 막상 접속하면 할게 없어 재미있는 던전 야 그럼 오늘 이거 하자 안 그래 내가 오늘 몽라 이번에 판타즘 따다 했잖아요 오늘 할거 정했습니다 오늘은요. 목래 한번맛보기한번 갑시다. 오늘. 판타, 마비노기 했으면 판타 좀 따줘야지. 어? 저이레봐도좀 해요. 저 기다려보세요. 좀할수 있어요. 자, 일단 해보자. 괴수술 로젠제이 화이팅. 아, 나 물공포도 안 먹고 왔다. 아, 연습, 연습. 오케이. 오늘 연습. 오늘 연습, 오늘 연습. 오늘 연습이야. 어. 오케이, 좋아. 자, 첫 번째 방은 가볍게 일단 끝냈습니다. 가만있어. 야, 잠깐만. 나. 설마 저 2차 타이틀도 안꼈니 허어. 여러분, 뭐 이게 보였습니까? 이게 저예요. 에이? 여기는, 여기 뭐가 있더라? 일단 쳐봐. 어. 아, 일단 때리게 하고. 어, 어떻게 하더라? 일단은, 파이널 히트. 일단은, 파이널 히트. 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널 히트. 어. 야, 파이, 야, 파티 를링안 하고 뭐해? 파이래, 파이! 파일. 왜 놀아? 문밖이나 파일이 안 먹힌다고? 진장 <웃음> <웃음> <웃음> 파일! 파일! 파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걔가 죽을 것 같대 <웃음> 파티 일리! 파티 일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자 일단 가보자 자 보내고 자 파이널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빼시! 어? 진정 진정해 아! <웃음> 정말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라고! 아, 오랜만에 보시라고 챔피언 변신 한번 했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팬텀만 나와! 뭐하냐? 뭐하냐? 젠젠나 뭐해? 아유 설마 팬텀 나오겠어? 개~~뿔! 진짜! 상임수세요! 진정하고 일단은 다음 계획을 세워보자 도와드릴 아니야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가까이 온 놈부터 일단은 자 그러면 슉 피해주고 그렇지 깐트롤러 피해주고 한놈 한놈 피해주고 한놈 한놈 피해주고 오케이 잡는다 잡는다 이긴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야 깼다 아... 겁나 힘드네 <웃음> 가만히 있어 여기는 뭐더라? 여기, 여기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 공략법 까먹었어 여기 공략 어떻게 해요? 연기 피해서, 팬텀 죽이고 구슬 켜야 한다고요? 오케이 잡고, 마법이면 충분하지 오케이 오케이 흰 연기 걸리면 팬텀 소환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차근차근 다 하고 있죠? 보이시죠? 다음방 흰 연기 또 어딨어?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어이 나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중앙 화로? 뭘쳐야 되는 거야? 아! 대망했다. 도망가자 일단. 도망 잡아줘! 도와! <웃음> 도망... 잡아줘! 아, 잘한다. 잘한다. 좋아, 좋아. 아, 이거 연습 때문에 합니다. 이거 이거 연습 때문에, 연습 때문에. 연습 때문에 일부러 다 잡으라고 다시 할 거예요. 맞죠 이거 공약법을 알려 줘. 어떻게 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실수로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로 이거를 눌러 버렸네. 이거 아이고, 내가 이거 이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왔다고? 뭐야? 아니, 왜 바꾸나? 저거 뭐야?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버그야, 저거! 한 마리 잡자마자. 앵커 발랐는돼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손이 미끄러져버렸어! 아, 엘프야, 아, 또? 아! 아, 또 엘프야? 아, 엘프 삭제하라고! 안 되죠, 안 되죠.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가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뭐, 위습을 잡으라 이 말이지? 일단은. 파이어 줘, 파이어 줘, 파이어 줘, 파이어 줘, 파이 줘, 파이 줘, 파이 줘, 파이 줘, 파이 파이어 줘, 파이어 줘, 파이어 줘, 파어파어파어 파이어 어어어어어나주고요나어요 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리듬 게임, 리듬 게임. 한번 더, 한번 더. 아아 m u r oh, t 이 m 들 you're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로드젠 생애 첫중간보스 혼자 도전기 가봅니다 자, 갈게요 일단은 치고 하고 새버 세우고 한마리 더 하고 그 다음에 한프 마리 이제 네. 아쟤 뭐야 제 뭐해 제 뭐해 제 뭐해, 뭐해, 뭐해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왜안돼왜안돼왜 안돼 왜 안돼 왜실매 안돼 왜실매 안돼 왜실매 돼 왜실매 안돼 왜실매 돼 개망했다 저 캐슬멈 뭐놈 진짜 저거 뭐해 잡아줘 아, 야, <웃음> 잡아 <웃음> 잡아 <웃음> 오늘 저녁은 녹용이다 오늘 저녁은 사슴 녹즙이다 아 보스다 보스는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 이 사람들 봐봐 아니 솔플할 때 어떻게 해내까 솔플할 때 깡들로 잡았대 저기요 저기요 이래서 고수분들을 안돼 이래서 아니 부류 <웃음> 긁고 로그아웃해서 파이스로 잡았다고요? 저게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거 마음에 드는데? 부류 긁고 파이스로 잡는거 저거 약간 마음에 저는 저렇게 하면 안됩니까 여러분들? 저저걸 하면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시작 시작 시작 어있어 어딨어, 어딨어. 자 다시 촬영할 커트 자 커트하고요 편집 다시 다시 하나 둘셋자 <웃음> 커트하고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다시 시작 1 2 3 4 3 4 4 4 5 4 6 4 7 4, 8, 4, 8. 48 48 48정도면 괜찮을까? 여러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끝났어 끝났어 50대 때렸어 50대 때렸어 50대 때렸어 로그아로가아로가아로가아웃아 50대 때렸어 처음에 두대 때렸어 로가아로가아로가 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싸움이다 자파이스로 잡아볼게요 이제 7초 어어 어, 저거 진짜 깡딜로 잡으래 실인가 게임 아 이거 또 걸려버렸네 자 이제부터 해립시다 이제부터 때려 아니 이걸 깡딜로 잡으래 와, 씨!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자! 아, 잡, 이렇게 잡을까? 진짜 의미가 없는데? 잡네! 고고고고고! 잡읍시다! 야, 잘 잡네! 나이스! 내가 잡았다! 막타 내가 쳤죠? 내가 막타 쳤죠, 님들? 내가 잡은 거죠? 인정하죠? 어. 내가 잡은 거야. 알지? <웃음> 동시에 합시다. 하나, 둘, 셋! 이야, 대체 뭘 위해서 다들 망설인 거야? <웃음> 대체